안녕하세요, 제시 직관해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점의 시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주 럭셔리한 시계이고요. 가격도 아주 비싼 시계입니다. 이 제품 모두 피아제 제품이고요. 이렇게 피아제 동그란 거고 그리고 이 제품은 살짝의 타원형이 있는 아주 럭셔리하고 화려한 시계를 살짝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두 제품 모두 기본적으로 여성용 시계이고요. 동그란 쪽이 26mm 안쪽에도 다이아몬드가 어마어마하게 장식이 되어 있고요. 이쪽은 24mm 위에서 아래가 27mm입니다. 사이즈 차이가 살짝 있죠? 이쪽은 타원형인데 이쪽도 다이아몬드가 어마어마하게 장식이 되어있고요 모두 18K 와이트골드, 18K, 옐로우골드입니다. 그리고 인덱스를 보시면 이쪽은 파란색의 사파이어고요 그리고 이쪽은 녹색의 에메랄드입니다. 그리고 베젤도 다이아몬드로 장식이 되어있고요 엄청나게 화려한 피아제 여성용 시계 인데요 이두 제품 모두 배터리로 가는 쿼츠 제품입니다 살짝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피아제의 피가 이런 식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 옐로 우 골드의 피아제 제품은요 이런 식으로 비슷합니다 피아제의 피 엄청나게 화려한 제품이구요 상태 또한 아주 좋은 두 제품입니다 그리고 뒤에도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이두 제품 모두 현재 제이씨 직거래소에 있고요 아래 더보기를 가시면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피아제 두 여성용 시계 26, 24, 27, 18K, 와이트골드 옐로 골드 그리고 사파이어로 되어 있고요 에메랄드로 되어 있는 두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제이씨 직거래소였습니다 짠